안녕하세요 드릉제 입니다 오늘은 박신혜 님을 그려보면서 얼굴을 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담게 그리기 위해서는 모델의 얼굴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얼굴의 특징은 다 다릅니다 눈 모양 코의 각도와 콧볼의 크기 라든지 입술의 두께 크게 각진 정도 등등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관찰해서 그림에 적용을 하면 닮게 그리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박신혜님의 얼굴의 특징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신혜님 얼굴을 그릴 때 눈여겨봐야 될 특징은 네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크고 시원한 눈입니다. 눈도 크고 눈동자도 크면서 흰자는 맑고 깨끗합니다. 거기다가 쌍꺼풀이 너무 크거나 강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고 예쁜 눈입니다. 눈동자를 크게 강조해주면 인상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왼쪽 눈 옆에 있는 점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는 콧대가 높지 않으면서 콧볼이 작고 둥근 예쁜 코입니다. 콧대가 지나치게 높거나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코끝이 뾰족하지 않고 살짝 갈라졌는데 갈라진 모양이 어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호감이 가는 코의 모양입니다. 둥근 콧볼과 갈라진 코끝을 잘 묘사하면 닮게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갈라진 코끝은 너무 강조하지 말고 살짝 표시만 하는 정도로 표현해 주는게 좋습니다. 동글동글한 콧볼도 크기 비율을 잘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둥근 콧볼은 잘못해서 조금 커지거나 하면 바로 코봉이가 됩니다. 코봉이하고 귀여운 코는 한끗 차이입니다. 너무 커지지 않게 조심해서 그려야 됩니다. 세번째는 선명하고 긴 인중과 입꼬리 쪽 근육이 선명한 입의 모양입니다. 인중에 갈라진 라인이 길고 선명한 편입니다. 살짝 강조해주면 얼굴의 특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눈에 띄게 강조하면 안됩니다. 인중은 선명하다고 진하게 그리면 코피터진 것처럼 되니까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변과 연결되게 그라데이션하면서 그려줍니다. 입술 윗부분은 비교적 선명한 편이고 입꼬리 끝에 근육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인중과 입 주변의 특징을 잘 관찰해서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턱에 생기는 보조개 입니다 보조개는 영어로 어시스트 독이죠 꼬이나입 주변에 생기는 보조개나 인디언 보조개는 흔한 편인데 턱에 생기는 보조개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특히 차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턱의 보조개를 그리는 순간 박신혜님과 완전 닮은 얼굴이 됩니다 턱의 보조개를 묘사할 때 인중과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지 않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강하거나 선명하면 턱주갈이 짜장 묻은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박신혜님의 얼굴 특징을 그림 속에서 잘 표현하면 다른 부분에서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얼굴을 닮게 그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특징만 잘 파악하면 닮게 그리는게 아주 쉬워집니다. 번외로 광대뼈가 입체적인 편인데 얼굴 특징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광대뼈는 잘못 강조하면 얼굴이 x 이상해집니다. 광대가 특징이긴 하지만 강조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얼굴 특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대뼈를 강조해서 그리기보다는 뺨의 입체감을 살리는 선에서 톤을 약하게 넣어서 부드럽게 그리는게 더 좋습니다. 측면 얼굴을 그릴 때는 얼굴 외곽선 라인에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보이는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박신혜는 박신혜인데 우리 집은 김신혜입니다. 웃기신혜. 박신혜님의 네 가지 얼굴 특징처럼 인물을 그릴 때 모델의 얼굴 특징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안물 안궁. 영화나 드라마에서 몽타주를 그리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목격자가 범인 얼굴의 특징을 말해주면 그 특징을 토대로 아주 비슷하게 닮은 얼굴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렇게 얼굴 특징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닮게 그리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물 그리는 데 중요한 얼굴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얼굴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을 관찰해보고 그 사람의 특징 10가지를 찾아보기를 하는 겁니다. 뭐 10가지가 힘들면 반뚝 애노리 해가지고 5가지씩 찾아보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관찰하고 찾아본 특징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노트에 메모를 합니다. 갤럭시 노트 말고 일반 노트를 사용하세요.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징 파악이 목적이니까 메모하실 때 낙서 같은 대충 그린 그림체로 메모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특징 10가지 찾기 연습은 생판 모르는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습해보면 더 좋겠지만 모르는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쌈나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제하고 주변 사람부터 특징을 파악하고 메모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어서 마음껏 관찰할 수 있는 유명인의 얼굴 특징을 관찰해서 메모하는 것도 병행해서 꾸준하게 연습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닮게 그리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닮게 그리는 게 쉬워지면 인물화 그리는 실력도 빠르게 좋아지게 됩니다. 저는 인물을 그릴 때 인중을 강하지 않게 그리는 편입니다. 인중을 강조하면 얼굴이 예쁘게 나오지 않고 고릴라나 원숭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박신혜님의 경우는 인중이 특징인데 너무 흐리게 그리면 닮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림에서는 조금 진하게 톤을 올려서 그렸습니다. 톤을 진하게 올려서 묘사한 다음에 휴지로 문질러서 외곽을 부드럽게 해서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들어줍니다. 입술에 톤을 올릴 때는 입술결의 방향을 따라 톤을 넣어서 입술주름 느낌을 살리면서 기본톤을 깔아줍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얇은 선으로 주름을 강조하면서 톤을 올립니다. 문질렀을 때 연필자국이 조금 보일 정도로 선을 살리면서 깔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입술주름이 만들어집니다. 입술을 문지를 때이 부분을 함께 문질러서 이에도 연하게 톤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이에 라인을 그립니다. 찰필로 입술의 주름과 이 사이 라인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세로 방향으로 이의 광택을 살려줍니다. 광대뼈 아래쪽 뺨 부분에 톤을 올려서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휴지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합니다. 뺨 부분처럼 밝은 곳은 휴지로 문지르면 좀더 진해지기 때문에 톤이 진해질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진하기보다 조금 밝게 톤을 깔아준 다음에 문지르면 진하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빛을 받는 밝은 부분은 남겨두고 전체를 강하게 칠합니다. 머리카락 가닥 방향으로 선을 살리면서 깔아줍니다. 붓을 사용해서 문질러주면 톤이 밀착되면서 연필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의 밝은 면을 그립니다. 밝은 라인을 강약을 주면서 지우개로 그려줍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가늘고 연한 앞머리를 그립니다. 앞머리는 소중하죠? 오! 진한 선과 연한 선을 적절하게 섞어서 자연스러운 앞머리를 그려줍니다. 얇은 보풀 머리카락은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흰색 젤리펜으로 그리고 나서 너무 밝은 부분은 붓이나 찰필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마와 앞머리 쪽에 붓으로 톤을 넣어서 적당한 어둠을 만들어서 이마의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붓으로 문지를 때는 타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주면 골고루 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쪽 옆머리도 붓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앞머리 중에 진한 부분은 좀더 강하게 톤을 올려서 정리합니다. 정면에 가까운 얼굴이기 때문에 귀를 너무 세밀하지 않게 그립니다. 정면에 가까운 얼굴은 귀를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는게 원근감 표현에 좋습니다. 귀를 그리면서 귀를 덮고 있는 얇은 머리카락도 함께 그려줍니다. 잡아당기면 좀 아픈 부분이죠. 턱과 목의 경계를 좀더 선명하게 구분지어 줍니다. 귀를 덮고 있는 옆머리를 붓으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은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배경은 연필에 힘을 빡 주고 아주 강한 톤을 칠해 줍니다. 빛을 받아서 밝은 머리카락은 비워두고 배경톤을 그립니다. 밝은 머리카락을 나중에 지워서 그려도 되지만 아주 밝은 색이 필요할 경우는 비워두는게 좋습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밝은 머리카락 속에 보이는 머리카락 가닥을 샤프하게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밝은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지우개 선 방향을 조금 자유롭게 해서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느낌을 살려줍니다. 머리카락이 삐져나오면 달래줘야 됩니다. 하이... 귀걸이는 테두리를 먼저 그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게 기본톤을 올립니다. 거기에 흰색 마카펜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찍어서 마무리하면 반짝반짝하는 귀걸이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오! 박신혜님은 아역부터 시작해서 성인 연기자로도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어릴 때 천국의 계단에 나왔을 때 정말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연기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좋은 작품도 많을 건데 드라마를 좋아하는 제가 의외로 박신혜님 나온 드라마는 몇편못본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억나는 건 미나미시네요 하고 상속자들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나미시네요는 별로였습니다. 미나미 색그합든지 쉬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예쁘게 나왔다는데 이 드라마는 제가 열심히 안 보고 띄엄띄엄봐서 몰입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그닥 기억이 없습니다. 상속자들은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자들은 김탄하고 최영도 보는 맛에 보고 남자들은 차은상과 유라엘 보는 재미로 보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서 차은상의 순수하고 예쁜 역할이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는 편이라서 상속자들 ost에도 참여했었죠. 보기에는 운동을 그렇게 잘할것 같지 않게 귀엽고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운동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킥복싱도 했었고 자전거 타는 실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전거 모델로 발탁돼서 라이딩 장면을 찍었는데 대역보다 실력이 더 좋아서 대역 없이 모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두손 놓고 타는 스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잘 타는가 봅니다. 연기, 춤, 노래, 운동 다 잘한다고 하니까 팔방미인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여담으로 상속자들에서 정수정 님의 이보나 역할도 괜찮았습니다 크리스탈은 이때도 예쁘긴 했지만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기회 될때 단발머리 크리스탈 님을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2월 중순에 새로 시작하는 조승우 배우님과 호흡을 맞춘 시지프스 더 메스라는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예고 보니까 타임슬립 관련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여행 관련 주제를 아주 좋아해서 많이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과거로 가서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박신혜님을 그리면서 얼굴을 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